아! 어 나도 때려박겠다 <scripture> 이거 못 참겠다. 야 이거 진짜 못아 타격감 어, 뭐, 진짜 좋아. 아! 아! 또뒤 아! 어 브리핑 좋았어. 아. 아. 어쨌든, 아. 다 아. 어, 아, 어쨌든 다 죽였어. 어 신념 감전. 어 어쨌든 다죽 아, 빠아 그냥. <무 Lotus> 오늘 연비 없는 날인데 여러분. 시작부터 역겨운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거는 공평하게 당해야 공평한 건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한편이 어디 가는 지 꿈에도 모르겠어. 꿈에도. 감쪽같죠? 어. 저좀 <웃음> 꺼내 주실래요? 건해주실. 아우 감사합니다. 껏. <목소리> <꽃. 웃음> 아주 신이 났구나. 반피에다가 뭐이 정도면은 이거 분명히 경쟁이라고. 한방 필승. 오. 오. 오. 하피디 왔다 여러분들은 저주 받은 원펀맨입니다. 저주 받. 왜 저주를... 원펀맨이 저주를 받아요? <웃음> 한 방에 죽일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도 한 방에 죽습니다. 아아 아, 어, 예. 어. 당황하지 마세요. 1일 안에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 저주가 풀리지만 잡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7일 안에 엔더 드래곤을 잡으라고요? 네네. 26일이니까 9월 2일까지 잡으면 되는 거죠. 마크 <웃음> 시간으로 7일입니다. 아, 마크 시간. 마크 시간 7일이요? 네. 그럼 몇 분이야, 그러면. 시에나? 20. 어, 2시간 20분요. 2시간이 이 20. 에이, 그 정도면은 원펀맨인데 잡겠지. 어. 질문 있으신가요? 네저 그러면은 그냥 생 야생으로 진행하면서 진행하면 되나요? 없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했잖아 이 강박. <웃음> 야, 개... 게 <웃음> 아시나네 <아쉽다네, 웃음> 원판. 우와. <웃음> 와 <웃음> 짜릿해. 뭐가 짜릿해? 왜래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왜래? <웃음> 야 장난치지 말고 야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 어 맞아 시간 짜릿 써. 아 그러네 시간 짜릿네 아, 맞네. 맞네. 맞네. 7일이면 진짜 2시간이나 되는 거야? 네, 2시간 20분 나와요 하루에 20분이거든요 아 그래 야 그러면 좀 쉽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그럼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나무부터 각자 캐고 그러니까 광질도 각자 하고 모이자 괜찮을 것 같은데 7일이면 위로 올라가자 언제 닦히요? 아니, 원펀맨이 놀부였던 거야? 혹시? <웃음> <웃음> 놀펀맨 <웃음> 야, 노는 게 제일 좋았던 거야, 원펀맨이? 그래, 야, 차라리 방패만 딱 만들면 되겠어 어, 음. 어 이쪽, 이쪽, 이쪽, 투디야 이쪽 가봐 이거는...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여기, 찢어진 틈, 여기. 여기 방패를 먼저 해야겠다 이게 뭔가 유리 원펀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이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안 해가지고 <웃음> 몸에 근육이 없는거지 피가 없는거지 음하 스켈레톤 어디서 만나고 있는거야 얘네 죽였어요 죽였어 여기 여기 여기 너네 뭐 보여? 나 지금 횃불 만들게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앞에 불 나는데?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어 이끼 처리다오 나이스. 와. <웃음> 한 편이 또 아갈 채광하고 있네. 제 고갱이가 없어 가지고요. 신 진짜 잠시만 지겠습니다. 아. 니 아니, 아니야. 넣어도 내가 낼게. 어, 내가 낼게. 아예 넣어도 아예 넣어 두라니까 지갑고 아갈페이라 하더라고. <웃음> <웃음> 아니야 형. 곡괭이 좀 내가 캘게. 내가 캘게. 아 이러지 말라니까. 한패님 곡괭이 여기요? 아 이러지 말라니까. <웃음> <웃음> 저게 진심 같은데. 저게 <웃음> 진심이야 아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형 궁금한 게 있는데 방패로 원펌치 막아지나? 해봐 해볼까요? <웃음> 어? 어? 안 막아져. 저... 방패 뚫려 있어와 통백 원스네. 안 돼. 펀치가 안 막히는거지 우리는 막을 수 있잖아 그치 우리는 아니면. 이제 몬스터는 막을 아, 수 있겠지 어 우리가 우리끼리를 못 막는거지 지금 식량도 필요없어 사실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 뛰어야지 뛰어야지 <웃음> 아 배고픔이 삼이 될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그치 와 벌써 오후 2시야 첫날 어? 어? 뭐야 이거 2시간 맞죠? 맞아? 2시간 맞아요. 오후 6시까지가 10분. 그리고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또 10분. 이렇게 50분. <웃음> 음. 이리로 네. 와 봐. CN이 간대로 와 봐. 내 아이템 먹어 준 사람 한팬이 네. 그러면 돌려줄 여기 여기 사람도 한팬이한팬이 한 팬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돌려줄 사람도 한팬이겠네 어, 돌려주죠. 음. 와. 안 마가지는 걸 에이. 알고 지금 <웃음> <웃음> 안 마가지는 걸 알텐데. 자꾸 <웃음> 까먹어, 그거. <그걸. 웃음> 안 마가지는 걸 알아야 될텐데. 와, 여기야? 이게 진짜. <웃음> 예. 예. <웃음> <웃음> 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방패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어, 방패 테스트 해보자 상자 하나 만들어서 좀 쓸데없는 거다 빼버리고 오씨 오,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어예야 오, 오 <웃음> 날아가는 거 봤어 스켈레톤 오, 엄청 센데? 그니까 이게 원펀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타격감이 달라 어 타격감이 달라 일반 마크가 아니라고 오씨 무서운데 아, 라미의 흔적이다 이거 <웃음> <웃음> 추룩했어 추룩, <웃음> 추룩. 철캐 여기서 철 그러니까 철곡괭이만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만 캐서 흑요성만 오케이.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 그러네 지옥만 가면 감... <웃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이아까지도 캘 필요 없긴 한데 양동이로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귀찮잖아 그거 귀찮죠 다이아를 깨는게 편하지 음. 타이머택이면 막 40분에도 깨는데 뭐 설마 7일인데 그래. 어, 뭐 천천히 해도 되겠죠 다이아덕 뭐라고? 다이아덕 <웃음> 무조건 구라 <웃음> 구라다 아니다 보기 전에 구라다 아니다 구라난 구라다 아나 진짜 근데 한편에 나 놀라워 왜요? 진짜 왜요? 나는 진짜 이번에 거짓말 네. 아닐거라 확신하고 왔어 진짜요? 어 진짜 이번에 <웃음> 근데 왜 미간에 인상치품이셨어? <웃음> 아니야 <웃음> 다이야 저기 밑에 반... 있어 나 봤어 저기 폐광도 있다 저기 진짜 있어 그래 다이아. 저기 진짜 있어 근데 그래. 나 철곡갱이 만들어 올라고 지금 뒤로 가는거야 나철가진거좀 있는데 <웃음>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너무 쉽게 죽어 <웃음> 원판맨이긴 한데 <웃음> 제가 다리 만들고 있을게요 <웃음> <웃음> 밑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겠다고? <웃음> 네 <웃음> 밑으로 가는 계단을 어떻게 만들게? 만드는 중. 아 그런 식으로 <웃음> 그냥 내려가도 되잖아 옆에. 어? 옆에 그냥 내려가도 돼. 그걸 왜 만들고 그래. 있는 거야 도대체? 무한해서 그래. <웃음> 어, 쉿! 놀 어, 깜짝이야. 빠! <웃음> 야 진짜 타격감 다르다. 아 뭐야? 입술를왜 입사했는데? 모레서 숨을 오래 쉬어가지고. <웃음> <웃음> 숨참기 시작하자마자 사망 어.. 숨.. 순... 한번 참아볼.. 에 한편아 막대기가 없어서 나무좀 캘게 아형 그거 <웃음> 생명줄이라고 우리팀 그거 없으면 한두 번은 더 죽을걸? <웃음> 한형 원본치 번 번, 날린다 한 번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웃음> 다이아 캐러 왔어 오케이 아 그래? 나 죽이면 안돼 <웃음> 쟤 어디서 왜 죽는거야? 빨리 <웃음> 이게 아 스나이퍼가 있어 그니까 한편아 예? <웃음> 주머니에 제가... 뭘 그렇게 꼬깃꼬긴다 <웃음> <웃음> 주머니 배가 배고프... <웃음> 불룩해 지금 <웃음> 아니 제가 찾았잖아요 아니 근데 세개 해가지고 우리 고갱이만 어. 만들면 고생 끝인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찾았는데 칭찬 한마디도 없고 이게 다리 만들었는데 아니지 부수고. 내가 너를 믿었다는 칭찬 했잖아 너 진실된 아이였구나 이러면서 좀 칭찬 세개 아니면 안 들어요. <웃음> 진짜 한 팬이는 근육이 진짜 네. 멋지고 어? 어? <웃음> 빨리 <웃음> 그다음에, 빨리 칭찬해. <웃음> 어 목소리 진짜 좋고. 네. 어 그리고 목소리가 어느 쪽에 인기가 많을것 같아요. 약간 20대 여성분들 예. 인기가 제일 많아. 아것 그런가요? 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얼굴도 약간 네. 잘생겼어. 어떤 식으로 잘생겼어요? 약간 음, 피오? 아 형이 근데 위험해요. <웃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쨌든 다죽였어 아, 아, 아, 어, 10년 감전. 수 어, 어쨌든 어다 죽이. 아, 빠타 그냥. 빨리 죽여야 돼. 어. 파! <웃음> <웃음> 이틀 차인데오 야, 이겼어. 어. 어. 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이거? <웃음> 아 일단 다 죽는다잖아. 뭐 어떻게 살겠어. 근데 나 다이아 찾아와야 돼. 이빗솔림이 어, 죽은 거 같은데요? 아, 그럼 다 죽는 아니야. 뭐, 아니야, 나안 나 죽었어. 나안 죽었어. 아, 그래? 야, 빨리 가. 한펜이가 주변에 있긴 했는데, 아까? 어, 내가 다이아는 죽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올라가나? 아니지, 다이아 하나 캐서 올라... 어... 야! 그렇지. 역시, 아까 나의 그 브리핑이 믿음직스러웠구나. 용 덕분에 살았어. 여섯. 야, 여기는 근데 100% 있다. 그니까. 용암까지 있다. 용암이랑 다이아 사이 좋거든요. 아이케찾찾 a t 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 a 어 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ata, t a 이 a Tata, Tata, 야, 여기 몇 개야 이거? 그니까 대박났다. 이거 누가 찾은 거야? 야, 대박. 한 편이 한개더 찾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욕심 내지 말자. 네. 깨는 게더 중요해. 깨는 게더 중요해. 오케이. 야, 왔던 길로 나가야 되냐 우리? 어, 그럼 시다제가 계단 만들어 드릴게요. <웃음> 얼추 계단 있다고 그냥. 오 <웃음> 어, 케빈 형. 어? 여기에 지옥문 그거 있어. 아 유정? 풀? 어 어. 오. 야 그러면 그거 살려가지고 몇 개만 캐면 되겠다 안 귀찮게. 아, 어. 좋다. 108 마이너스 7 148. 어디야? 죽을 뻔했어 가지고. 도망가다가 발견한 거야? 어. 짜. 하하하 뭔 소리야? <웃음> 짜. 아 있어. 자네가 물라 그거... <웃음> 입구 막아놨더라 입구가 왜 막혀있어? 도 나도 나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